따라서 논란이 일고 성규가 사과를 한 것은 적절한 일이었습니다. 연예인이 방송을 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든 매니저든 제작진에게 편집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제작진도 상황을 봐서 그 요구를 수락하고요. 앞선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더 지니어스십 회에서 제작진은 하하의 발언에 MC몽의 사진까지 붙입니다. 도저히 실수라고 할수 없는 편집입니다. 연예병사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의도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려고 했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어서 하하와 제작진이 사과를 하게 되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연예인은 이미지가 하락하지만 프로그램은 인지도만 상승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해당 연예인의 문제로만 볼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니까요. 이미 성규의 탈락은 확정된 상태였고 프로그램의 막바지에 이슈를 끄는 것은 필요하고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등장할 일이 없는 성규를 마지막 불쏘시개로 사용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 정도면 더 지니어스 제작진이 불쌍해 보이기까지 합니다.